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나오라는 이름으로 이 채널을 개설을 했고요 어, 여러분들과 피아노 연주와 그리고 라이브 방송으로 소통을 하고 싶어서 따로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전에 꾀 t v 채널 커뮤니티에 음, 그래서 계속 고민했던 부분이 여러분들과 라이브 방송도 하고싶고 다른 부분들도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룩북이라는 컨텐츠로 제 채널이 자리잡혀 있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시도를 하다가 좀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. 그래서 채널을 개설하게 됐고요 어, 아시다시피 저는 패션을 전공했기 때문에 피아노 전공자는 아니고요 음, 취미로 <웃음> 취미로 시작해보고 싶었습니다. 피아노는 초중국 정도 치고요. 이제부터 나아지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1분에서 2분 이렇게 짧게 끝날 영상이겠지만 예쁘게 봐주세요. Thank you.